나나더 50건충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아이스크림 쉐이크가 음.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내 총 12개 는이래1레벨몇 층이야? 몇 뭐? 감사합니다. <웃음> 오, 완전 굿. 오, 오, 오, 너무 좋은데? 오, 와, 와. 와, 너무, 우와. 와 <웃음> 어떡해, 나 촬영할 정도로 안 가져갔는데? 헐, 너무 좋다. 어, 웰컴 기프트 받으러 가야겠다 우와 대박 야. <웃음> 방이 세개야 우와 너무 좋아 나 화장품 잘 안가졌는데 여기서 메이크업 찍어야 되는데 오 어, 오메니티 에르베스야 나 오늘 잠 안잘래 어 방이 안잘나 돌았다 자 우리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 8시부터는 저녁. 8시에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북카페나 라이브러리를 가기로 했지. 11시 정도에 우리가 와인을 마시면 수다를 떨자. 너무 바쁠 수 있지만 나의 스케줄을 좀 봐줘. 와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 저기네. 오. 오. 여기 이거 블루투스도 있고. <웃음> 진짜 잘해 놨다. 얼문이 하나야, 그 대신. 음, 옆까지가안 뚫리고 여기다게네 오! 우와! 오 너무 예쁘다. 저우리 여기 조그마한 다 쑤셔봤던 이런 건 줄이면 내가 진짜 오! 오징어 게임 같아. 지금 온거 아니고 내일에 갈수록 구경! 진짜 좋다. 여기 날씨 좋을 때오면은 어트워풀도 장난 아니겠는데? 오, 오, 너무 예뻐. 와, 오,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여름에도 좋겠네 진짜 예뻐. 오. 오, 엄청 넓어. 저기 요가룸도 있어. 아, 진짜 넓다. 헐, 나 키. 근데 여기 또 여기에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더 좋아. <웃음> 어. 테이크아웃 커피 치워도 안 돼? 나 일단 효소부터 맞시 <목소리> 저희 어, 인피니티풀 진짜 아니니까? 너무 너무 예쁘다. 어. 여기 어리온 자리가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여기에 있는데 너무 잘 보여. 내가 프로 유튜버라면 여기서 라이브를 할 텐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 짱이죠? 엄청 맞아? 어 너무 예쁜데 너무 추워. 어손 싫어 안 되겠다. 카페에 왔습니다. <목소리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음, 와. 아니 사람이 없을 이렇게 없을 수 있어? 대견한 거니 <웃음> 나뭐 보지 <웃음> 여기 오니까 막 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 말이 돼? 어 <웃음> 책도, 책도 안 읽는 애가 재밌어 보이는 거 너무 많아 어떡해? 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샀었던 것들 1권이권둘다 <웃음> 있는데 안 읽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이건 지금 안 읽어요 8 5 0 0 0 원짜리 치즈와 과일들을 먹어볼까? 이거 멜론이랑 푸르슈토 해먹으면 되겠다. 와서 공부하는 언니. 빨리 해. 먹자. 미 자, <웃음> 우리 <어디> 딸들. 화장하자. 화장해. 화장해. 맛있어. 오, 확실히 다, 다르다. 좋다. 너무 좋다. 이거 <웃음> 진짜 맛있다. 뭐야 진짜 맛있다. 잘 골라왔네, 오늘. 어, 몇년 사이니? 12년 사딱 10년 됐네요. 오렇게 좋은데. 음 난 이탈리아 와인 안좋아 이탈리아 와인이 셔 이거 불이잖아 어? 우리 불이 더 있지 않아? 가져온거? 가져왔는데? 조용히 해. 응.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냅두고 내가 갤러디 촬영할 걸안 가져오다니. 이렇게 자연광이 확 들고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좋은 공간에서 허 약간 그러니까 이번에 여행이 우리가 다 엄청 쉬러 가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준비를 너무 안 해온 것 같아 립이랑 눈썹만 칠하고 가야겠다 하나씩 다 하자 응. 맛있겠다 응. 나도 서양식 조식 먹고 싶다 감귤 주스는 어때? 음,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한 명도. 먹방 것도 음. <놀들의> 반주알 <반응> <놀들의 반응> <놀들의 반응>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옥차. 여긴 가든 툴에 한숨 놀며 걷는 곳이래. 아직도 못본 공간이 있었다니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전세 낸것 같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슬쩍 찍을게요 이렇게 노천탕이 있어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좋게 즐길 수 있겠다 <웃음>